는 s o m 가로 여시고 조건은 가로로 묶어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가로로 열어서 써보겠습니다 소속에서 1팀만 가져와야 되는데 라이트 right 함수로 뒤에 두 글자만 가져올 수 있죠 ri 라이트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텍스트는 여기에 소속의 범위가 되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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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로 닫으면 첫번째 조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조건을 주기 위해서 곱하기 를 하겠습니다. 가로 여시고 두번째 조건은 정규직이면 되죠. 1팀이면서 정규직이어야 되죠. 그래서 채용 형태의 범위를 씌우시고 는 정규직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이두 개가 맞으면 곱하기 직접 경비의 범위를 씌워주겠습니다. 둘다 틀으면 1 곱하기 1이 돼서 결과는 1이죠. 다시 1 곱하기 범위 값이니까 1팀이면서 정규직인 여기가 되겠죠. 1팀이면서 정규직이면 직접 경비 값이 SUM 함수의 범위에 포함되고 다시 1팀이면서 계약직이면 안되고 1팀이면서 정규직이면 280만원이 다시 SUM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으시고 CTRL, SHIFT, ENTER를 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아래로 내려보시면 문제가 발생하죠. 더블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하늘색, 보라색, 분홍색이 한 칸씩 내려가서 의미 없는 공간을 범위 씌우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 하늘색을 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라색도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홍색도 고정하겠습니다. 이제 Ctrl-Shift-Enter를 치고 다시 밑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제 밑에 값을 더블 클릭해 보니까 소속, 채용 형태, 직접 경비는 범위에 이상이 없죠. 근데 정규직이 초록색이었는데 정규직이 숫자 값으로 바뀌면서 값을 구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정규직도 고정이 돼야 됩니다. C3이 C2로 고정이 돼 있어야 되죠. ESC키를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C2를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이제 Ctrl, Shift, 엔터치시고 아래로 끄시면 정확한 값을 구했는데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제 아무 문제도 없죠. 근데 ESC키를 누르시고 두 개를 범위 씌워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더블 클릭해 보면 이 팀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버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첫 번째로 되죠 그 다음에 분명히 현재 칸은 계약직 칸인데 정규직 칸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계약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변하려면 알파벳 C가 알파벳 D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E가 3으로 변하면 안되니까 2는 달러로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ESC키를 누르시고 정규직에서 C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고 아래로 드래그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제는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잘 바뀌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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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가로 열어주시고 0이라는 값을 참조하는데 콤마 true는 t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은 f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치시면 0은 f 가 나오죠. 근데 제가 로지컬 테스트를 2를 클릭하고 엔터치면 true의 t 가 나옵니다. 그 다음 0.001을 선택하고 엔터를 쳐도 true가 됩니다. 그래서 0이외의 모든 숫자는 다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논리식에서 2라는 값도 결국은 1이라는 값으로 대표 값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5와는 더하기로 고칠 수 있는 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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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과천이거나 달성률 평가가 달성인 조건의 실적 범위는 구하게 됐죠. 그 다음 이 값에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썸 가로 여시고 맨 마지막에 가로를 닫아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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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여시고 소속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f4로 고정. 콤마 두 글자를 가져와서 가로를 닫겠습니다. then 과천이라고 적어 주시고 가로를 닫아서 첫 번째 조건을 끝내시고 이거나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로를 열어 주시고 두 번째 조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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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계약직을 넣기 위해서 ED에 곱하기 가로열고 채용형태의 범위를 씌우고 F4는 계약직을 클릭해주시고 가로를 닫게 되면 이거는 조건이 틀리게 되죠. 왜 조건이 틀리냐면 사칙연산자의 우선순위 때문에 곱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달성이면서 계약직을 먼저 계산하겠죠. 그래서 달성이면서 계약직 요렇게 4개의 값이 들어오게 되고 다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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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콤마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value if 실제로 실적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f4 그래서 실적의 값을 구할 거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딱히 값을 구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로를 닫아서 끝내겠습니다 if문을 끝내고 가로를 닫아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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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게 되고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지 않으면 0이 되버리니까 결국 개수를 세게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아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달성률과 미달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